자 안녕하세요 건전지로 사용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자체 아답터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 아답터가 아니라 리즌 배터리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죠 어, 이건 단방향, 이건 양방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12V 아답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내용물을 빼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영어로 뭐라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글 설명서를 드릴거고 구입자에 한해서 그리고 이 내용물이 있고 이와 같이 브라켓이 있습니다. 브라켓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게 전 동영상 보셨겠지만 여기 뒷면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고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 없이 못에 이렇게 탈 부착하셔도 됩니다. 못에 걸어도 되겠죠. 벽면에. 그리고 이걸로 해서 이 고정을, 피스 고정을 확실히 시킬 수도 있고 또는 3M을 연결해서 부착을 해도 되겠죠. 벽면이나 천장에. 그리고 센서입니다. 센서 각에 맞춰서. 그러면 이와 같이 이 건전지를 건전지를 3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건전이 약 3일에서 일주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실 때에는 이 건전지 보다는 어, 아댑터가 훨씬 낫겠죠. 음, 배터리가, 네. 이렇게 에,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이 휴대폰 잭거하고 똑같습니다. 휴대폰 제하고 똑같죠. 5핀짜리 이거를 갖다가 이 옆에 전원 꽂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센트에 딱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휴대폰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5핀짜리 5핀짜리가 지금도 8,90%죠. 지금 요새 나온 거는 S타입이 있는데 안드로이드폰 5핀짜리 이 충전용 5 v 트짜리 충전 잭을 꽂아서 쓸수 있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자체 내장이 돼있습니다. 켜볼까요? Hi, welcome! 네, 이와같이 자체 내장이 돼있어서 이 전원을 바로 쓸 수가 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 충전을 하면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올려보면 Hi, 네 그리고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24시간 365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USB 전원잭을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잭을 꽂고 그리고 콘센트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와 같이 이 브라켓이 똑같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사이즈는 이거하고 똑같네요 보니까 암컷 수컷을 연결해 쓰시고 또 여기 뭐 못을 박아서 그냥 고정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양면 스티커를 유리 같은 경우는 어 양면 스티커를 깔끔하게 부착을 하셔도 되고 어느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에 쓰이는 경우는 이제 찍찍이 양면 찍찍이를 붙였다 뗐다 할수 있게 두 대로 운영을 합니다 충전을 시키고 계속 한 3, 4일 일주일 이상 쓰고 방경이 되면 다른 기기를 또 갖다 부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출력 스피커 이 고출력 스피커는 단계가 음량이 이 10단계까지 10, 11단계에서 20단계까지 커집니다 음이 그리고 1단계는 목이만한목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11단계에서 20단계까지 커지고 전원은 어, 1 2 v 입니다1 12V 2 v 트2암 그래서 아답터 충전 아답터를 이와같은 아답터를 꼽으면 됩니다 전원 꼽으시고 네, 이렇게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 전에 제가 납품을 한업체 이와 같이, 1.5V짜리 8개를 쓰면 8V에다가, 아, 5, 4, 5, 8, 44, 12V가 되죠. 자, 이렇게 8개를 넣어서 써도 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방정이 되면 거의, 1.5V가 아니라 1.2, 1.3까지도 떨어지는데, 하여튼 어 1.4 이하로 떨어져도 어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제대로 해서 어 여기 꼬아서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전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미리 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 이. 아답터에서 나오는 아답터 잭을 꼽는 부분을 내부로 연결해서 빼드립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하시면 간단히 이 하우징 뒤에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위에 비해서 어, 하루나 이틀 간단히 테스트용으로 또는 움직이는 곳 자주 이동이 잦은 곳에는 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거는 3.8 또는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어, 3.8 에서, 어그 이상의 지금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건전지 3개를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1.5V 조그마한 AA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AA 배터리고, 이거는 A3, AAA 배터리죠. 크기가, 이와 같이 다르죠. 자, 이거를 세개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있고, 그리고 이 아댑터, 이 아댑터, 아답타, 아댑터를 직접 5V 다댑터를 이쪽에 꼽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자체 배터리 내장돼 있죠. 그래서 리듬 배터리 내장돼 있는데 켜면은 네, 바로 이와 같이 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이 기기도 마찬가지로 이아답터이 기기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220에 꼽으시고, 그리고 USB가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동형 화장실이나, 또는 이동형 샤워장에 연결할 모지 자체에서 4개 또 주문하신 경우는 이렇게 콘센트에 깔끔하게 3체를 박스로, 하이 박스 만들어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고출력 스피커입니다. 이 고출력 스피커는, 이 전격 12V 2A짜리 이아댑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24시간 365일 고정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치이동이 잦다. 그럴 경우는 미리 이 선을 빼놓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그래서 전원 아답터꼭 이와 같지 않아도 되겠죠. 리듬 배터리가 되거나 또는 12V, 어, 전원은 2A가 거의 나옵니다. 12V가 뜨게 만들어 놓은 1.5V니까 1.1.8 곱하면 12V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치 동을 하면 쓸 때는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을 정확하게 결선을하셔서 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센서 스피커 전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아, 건전지를 연결할 것인가 또는 어, 아답터를 연결할 것인가 아, 저희한테 에, 문의를 주시면 음, 전원이나 건전지나 모두 다, 아,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건전지 3개, AAA 건전지 세개 이거는 리튬 배터리가 4장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건 12V 아답터 또는 건전지 8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